이 바람이 치는 연가 빵빵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번 임팩트 새끼의 하얼라트 아 눈물 불꽃이 피고 있어요 캠프파이어 파이 파이어 오오네 캠프파이어입니다 눈물이 난다 눈물이 네 아. 수학여행에서 항상 캠프파이어는 오, 눈물을 뽑아내는, 뽑아내는 약간 눈물 네. 연기 때문에 네. 눈물이 나요 지금. 아. 눈물 축축이죠. 네. 어쨌든 눈물이 나긴 나. 그러니까. 나가지고. 네. 전 아까 그 뭐야 아궁에서불 피울 때 오열했어요 네, 오열. 했어요, 오열. 네. <웃음> 감정 연기 좋더라고요. 메소드였어요. method. 정말 어색한 시간입니다. <웃음> 오늘 하루에가는 저는 일단 오열로 시작할게요. 선풍 울었어요 그치. 아마 2016년 들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눈물, 콧물 다 뽑아내셨던 것 같아요 멤버들은요?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일단은 어 생각보다 하루가 너무 빨리 간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뭔가 되게 저희끼리 요리하고 저희끼리 막 게임하고 미션하고 막 그러면서 하루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오랜만에 되게 이 도심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여유를 좀즐긴것 같은 느낌이어서 좋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웃음> 아까 고구마 딱 캐고 났을 때 우리가 올 때가 딱 12시 반인가? 50분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12시밖에 1시가 안 됐네 이랬는데 진짜 하, 벌써 몇 시예요? 시계를 안 쳐고 놨네 벌써 밤이 됐어요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웃음> 지금 8시 47분이요 어, 아직도 8시 47분이요? 네 어그 그래? 8시요? 예, 네, 10시가 아니라? 예, 네, 원래 10시 시간들이가. 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그래요. 어, 일찍 일어나기 도 하고 하루 동안 또 스케줄 빡빡하게 하면은 하루가 또 길어 어, 보이고. 맞아요. 그래 가 오늘... 잠은 잘 자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며칠 있으면 미비 촬영이잖아요. 아... 어때요, 다들? 어... 설레죠, 설레죠. 설레면서도 되게 긴, 긴장은 아니고 좀 그렇죠. 걱정되는 것도 있긴 한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좀 저희가 찍는 방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그런 거니까 롤리팝 찍을 때 재밌었던 재밌었죠 노래. 롤리팝 찍을 때는 일단은 그쵸. 교실 씬이 제일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다같이 선생님 아하하 음. <웃음>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웃음> 선생님이랑 침실 슐어요 근데 그 선생님 정말 프로, 프로세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연기를 음. 잘하셨죠 진짜 잘하셨죠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난장판 피울 때 뭔가. 네. 책상 없고 막, 배고그때희열을 느꼈어요. 내가 이래서 하는구나. <웃음> 이 맛에 가하는구나 네. 저는 그 선생님 분이 네. 진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이신데, 네. 제가 까메오로 출연해주신 줄 알았는데, 전문 이제 배우시더라고요. 응, 어. 그래가지고.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같으셨어요. 되게 뭔가. 의상부터. 의상과 그... 표정과. 어. 맞아, 재밌었어, 시작. 진짜. 어떻게 뮤비를 찍을지 궁금하기는. 긴 제가 아직 콘티를 받은 진짜. 상황이 응. 아니라서 아제가 네, 아직, 돼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뮤비를 네. 어떻게 찍을지 어떤 그런 또 배우분들이 나오실지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좀일적인 <웃음> 거는 네. 우리 이번에 안무가 조 되게 힘들잖아요. 엄청. 네, 굉장히 그 타이트한 그 안무, 안무. 안무. 역대급 뭔가. 이거를 음, 얼마나 그런. 찍을지 좀 걱정이 돼요. 좀. 네. 제가 어. 그 영상실 실장님 말씀 80번? 100번이라고 80 얘기를 들었거든요. 80번, 100번 치면은. 그리고 뭐. 이게 원테이크 안무 영상을 또 간대요. 그것만 해도 거의 한 10번 이상 찍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롤리팝, 네. 롤리팝 할 때도, 네. 롤리팝도 사실 막 계속 방방 뛰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한두배 정도 더. 맞아요.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 큰일 <웃음> 났지 뭐. 그럼 이네이이 네. 어떻게 될란지. 뮤비 찍고 나서 이제 무대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무대 올라가서는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안무가 이번에 워낙 좀 어려운 난이도의 안무이다 보니까 멤버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거를 과연 노래를 부르면서 소화해낼 수 있을지 그치요. 근데 또 이제 해야죠. 또 완벽하게 또할 네. 거잖아요 그렇죠. 노래는 또 라이브하는 <웃음> 맛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저희는 네. 열심히 해. 네. 하잖아요 열심히 네. 그쵸. 지엽이가 아침에 진짜 모든 그 음악 중심이었을거예요 아, 음악 중심. 음악 중심에 계시는 뭐 관계자 PD님들 모두 다 웃겨 드렸어요. 뭐. 그 음악 중심에서 막 무릎 꿇고 앞으로 쭉 나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hym> 네, 그러다. <뭐뭐라> <뭐라> 무릎까졌 잖아요. <그냥> 무릎까지. <뭐라> 고 죽겠다고. 반바지. <뭐라> 반바지. <뭐라> 이게 원래 이게 슬라이딩을 네. 착되는데꽂혔죠 네. 어, 그 무릎까지. 다 예. 아유, 상. 왜냐면 음악 중심이 그 드라이 할땐 장판 깔아놔요. 먼저 그래 가지고. <웃음> 어우, 아파. 앞으로 <웃음> 쭉못 나가고. 무릎 미뱅때막 생각하면서 닭 싸운다고 막 날리. 그러네. <웃음> 재밌었어요. <웃음> 인형 뽑기하고 내가 태호 형한번 밀었잖아. <웃음> 이번에는 그런 재밌는 그림을 넣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형으로 안 가가지고. 응. 이번좀 멋있게.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그냥.. <웃음> 팬분들이 어떤 반응이실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런 음악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실 못것 같은데. 하실 거야, 아 반장님 역할 분당. 어, 오늘의 일단... MVP 같은 거를 좀.. 오늘의 MVP는.. 응. 어... 아 근데 뭐네명다 MVP지만 좀.. 지한이 형이 좀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나. 아, 근데, 저 눈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 아... 네, 네. 멤버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 지금도, 네.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네. 말렸는데, 제가 네. 옆에서, 아, 형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뭐라, 이미 뭐라 그래야 되죠? 뭔가,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지안이 형한테. 네. <웃음> 그래서 말리지 못했던. 네, 결국엔 집히고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들, 우리 제르팀은. 근데 네. 제르팀 그 영상 제보가나 아니 사진 보인가요네네예그거 네. 아니 근데 <웃음> 아, 아니, 저는, 네. 어, 왔어요. 아니 저는 응. 그냥, 아 저는 사진 제보았어요 왔어요 아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뭔가 오늘 그래도 응. 반장으로서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 설마 그 7만 원으로 드신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7만 전... 원으로 뭐 먹었습니까? 7만 원그거는 먹은 거 아니에요? 스태프분들이 사주셨어요. 스탭분들이 사주신 거예요? 7만 원으로 드신 거예요? 7만 원은 저희가 부족해서 쓸 수가 없었고 7만 원 지금 남았어요 돈이. 1,500원 남았어요 딱. 1 9 8 0원 그거 남은 거고 그거 떡볶이는 지나가다가 내가 먹고 싶다 하니까 그러니까 비밀로 하고 먹자고 하셔 가지고 스고분들사거 누구세요? 아 누구 <웃음> 돈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넌 누군지 아, 알것 같아요. 고전 누군지 알것 같아요. 같이 고구마와 함께 <웃음> 타주셔야겠어요. <웃음> 네. 분명히 사진을 제보를 받았는데 <웃음> 내가 아까 떡볶이 <웃음> 먹은 거 아니지? 정색을 하면서 아, 뭐 떡볶이야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아유,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발뺌을 하나. 제가 네. 사진을 다 캡처해 놨거든요, 사실. 네. 어 어디서 사진이? 사진이 왔어요. 사진이 그, 아니, 그 왔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여르신 앉는 테이블이었죠. 어, 네, 다 알고 있죠, 저희. 음. 제보고 왔어요. 어라니. <웃음> 형이 어. 카메라 보고 있더라고요. 어. 형이 셀카 찍고 있더라고. 네. 너가 셀카 찍고 찍을... 나는 셀카를 찍고 싶었지. 기 떡볶이도 먹고 싶었고. <웃음> 떡볶이를 먹고 있던가요? 어, 먹고 있습니다. 제 병이 어. 손에 꼬치를 들고 있더라고. 꼬치? 꼬치를 들고 있고. 그러면 나 그거 도넛 먹을 때요.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웃음> 앞에 떡볶이랑 순대가 차려져. 내가 산 거야. 그거 내가 산 거야. 그도. 것 아까 앞에 떡볶이랑 순대가 차려져 있었고, 어. 이렇게 그그 그, 그, 이렇게 들고 어. 한손에핸드폰 들고 입이 오물거리고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그러면 두 분이서 선택하세요. 불이냐 물이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 선택하시면 열로 가시면 되고 물 선택하면 절로 뛰어들죠. 물이 날 거예요. 네. 물이 날것 같습니다. <웃음> 일로? 허야 <웃음> 어? 잡아내자. 뇌도 <몇 웃음> 없어 지금 여기서. 잡아내자 가 아니라 지금 잡혀 내셨어요. 잡혀 잡히셨어요. 일단 저희. 저희는 저희는 그쪽이 알아서 하시고 네. 저희는 저쪽을 좀 어떻게 해낼 것 같아요. 저쪽도 불이냐 불이냐 근데 네. 계속. 네. 네. 제가 저희가 같이 위험 있다가 네. 같이 공부하다 네. 환생이. 일단 주시고. 같이 넣어주시면 될거 네. 같아요. 왠지 알아요. 진짜 저희 한배 탔거든요. 네. 분명 분 아까 한배탔거든 근데 네. 그 사진을 어. 두 분이서 찍은 것 같지 않고 누가 찍었고 누가 찍어준 거야. 도착했어 누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있어. 스파이가 있어 스파이가. 스파이가 있어 내가 스파이가 있어 <웃음> 사진을 보냈어?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네.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보가 왔어요 아, 제보가 아 진짜? 언제 왔어? 너, 우리 우리 거기 가 있을 때? 네 저희 거 우와! 그 자리에서 보낸 거야 그럼 어.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마피아는 눈을 뜨고 <웃음> 카메라에다 굿나잇 멘트네 굿나잇 멘트는 아무래도 좀 약간 조금 어좀신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자요 안녕 잘자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게나 호박고구마 <웃음> 호박고구마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망가신데 이건 네아났네 아... 잘자! <웃음> 잘자 내 꿈꿈 굿나잇 가겠습니다 저. 아우 아우 보타이스로어 사랑해 잘자 이쁘야 어 초점이 없어졌어 안돼 뭐하지? 춤출까? <웃음> 사랑해 쭉 갈게요. <목소리> <목소리> 어제 잠들 주셨어요 네, 네, 네. 안전히 네. 네. 네. 네. 오늘 퇴실하기 전까지 아침밥이랑 준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다 팀원들한테 알려줘어떻게뭘 할지. <목소리> 그러면은. 요리 팀이 밥을 하는 동안 나머지 팀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방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 아침 식사는 이제 어제 재료 팀이 사온 재료로 요리 팀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요리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뭐라? <웃음> 뭘 하실 거죠? 해 감자전 일단 아니 요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네.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누룽지 구운 감자에 네. 밥 드셔야 돼요. 어제 밤 남은 거에 네, 어제 물 부어서 끓여 누룽지 아... 그다음에 계란찜 근데 계란 어제 안사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란 저닭장 네. 가서 네. 계란이요? 배우고. 네 어떻게든 그 닭장 그... 들어가야 된대요 네. 네. 네. 그러면 가서 네. 나오시는 걸로 달걀 여섯 네. 각자 세 알씩만 나오세요 알죠? 할수 있지? 네. 근데 계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네. 그냥 한두 개라도 꺼내올게 순서는 안 했어요 아 어. 일단 해봐 일단 그럼 나아라도 오세요 아먹겠습 <웃음> 그럼 일단 계란을 구하는 게 제일 지금 응. 먼저 시급한 일이네요 응. 계란이 구해지면 계란이 구해지면 계란찜 계란찜 네. 계란찜이 나와 하시고 계시면 저희가 후딱 갖다 드릴게요 그럼 누룽지 일단 끓이고 응. 일단 믹서기의 여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자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믹서기의 여부를 저희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출발! 아니 근데 아. 이거 달걀이 있나요? 네 안에 있어요 몇개 있어요? 있어요? 네? 몇개 있어요? 지금 이쪽 왼쪽 박스에는 하나가 있는 거 같고 네. 오른쪽 박스는 한3개 있는 <웃음> 요 오른쪽 박스에 3개가 있어요 앞에. 아큰네 닭이 아니 그건 두제치고 저 오른쪽 박스 어떻게 가 자기 내 상체 안에 어, 냄새. 이거 어떻게지? <웃음> 공격하나? 공격하나? 아못 들어갈 것 같아. 아니 지 새끼 가져가려 그러는데 어떤 붕어가 가만히 있어막 머리가 졸는 거 아니야? 아니 머리가 무서워서 나는 그냥 그거는 감상극지 제발 지금 있잖아, 화났어. 지금. 화... <웃음> <웃음> 아, 형 한잔 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어, 들어가? 그래야지. 아니면 뭐 굳이 둘다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 아니 그 둘이 들어가지. 길량이 나오면. 두바, 두바. 제발 빨리 들어가. 둘리에 시켜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물어 나오는 게 어때? 둘리, <웃음> 둘리, 둘리? 물면 깨지지 않을까? 둘리야 <웃음> 일로 와. 옷을 간단히 입어야겠어요. <웃음> 빨리 들어가, 빨리 아 빨리 들어가, 계란 먹고 싶어 계란 먹고 싶어 아니? 내가 어제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다 있어요 아 머리를 쓰면 되잖아 머리를 쓰면 머리를 닭을 다 내보내 칼을 내보내라고? 그거 다 탈출해서 줌 까면 어떡해 Eagles> 잘할 거야안 잘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격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카메라 끈다? 카메라도 왜 끄고 일부러 편집하지 말아주세요